문명을 영원히 다 끊고서 비어소 불도를 믿는다라고 했죠.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불교의 용어인데, 문명. 우리 마음속에는 본래 진역자리, 진약자리가 바로 진영이라반야자 반야. 한양은 맞으죠? 지혜. 또는 해댕이라고 하고. 해댕이나 진영이나 같은 만큼 지혜의 안 반대. 해댕, 진영이 없다는 뜻에서 문명이라고 한 겁니다. 중생은 부처님처럼 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밝은 지혜의 지명이나 해명이 없다는 의미로 어떤 문자는 지명해명이 없다 그말 명이란 말은 문명이라고 하는 명자는 이 명자는 지명해명을 가리키는 말이고 지명해명이 있어야 할 건데 그걸 게그 상실해서 없다는 뜻이죠 그게 문명이에요 그러면 문명이 어떤 게 문명이냐 번외의 방상 같은 게다 문명에서 나온 거예요. 또한, 무지 몸매한 것, 그 부처님의 마음자진간 진리의 본체를, 본래의 마음리를 대답지 못한 그것은 문명이라고 합니다. 불가이죠 불가. 대답지 못한. 중도 제일의 최상승 진리를 부처마음자리 그자리를 깨닫지 못했다해서 불가학을 문명이라고도 해요. 그는 문명만 없어지면 그대로가 성불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가서 방향감각이 분할때 있죠. 이쪽이 동쪽인가 저쪽이 동쪽인가 서쪽인가 잘 구분을 못할 경우가 있죠. 그때 바로 운명의 그런 그 효력이 거기에 나타나죠. 알기 쉽게. 그러면 동쪽을 올라가지고 동쪽을 서쪽으로 착각했다고 할 경우에 그때 바뀐 건 아니죠. 동쪽이 서쪽으로 바뀌었거나 서쪽이 동쪽으로 바뀐 건 아니죠. 방향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괜히 동쪽을 서쪽으로 잘올라가지고 착각과 오해를 일으켰을 뿐이지 그것은 본래 있, 있는 건 아니죠. 동쪽을 서쪽으로 알아라고 할 법칙조차 네. 없는 거죠. 그것과 같이 본래 우리 중생의 부처와 똑같은 마음자리는 무명이 있어라고 할 그런 까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최상승 법문에서는 말하 대승법, 최상승법에서는 문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명을 무시해버려요. 문명은 본래 없는 거다. 무지 동매한 문명이 본래부터 있을 리가 없다. 어찌다 잘못 오해를 하고 잘못 깨닫지 못해가지고 동쪽을 선적으로 착각한 것처럼 그런 밝은 지혜가 어두워졌을 때 그때 문명이라고 다 아, 치고 그냥 그것이 민시로문명이라고 말할 뿐이지 문명 자체는 원래 있는게 아니다 불교의 가장 대성불교에서 제일 네 가지를 이두 가지를 알아야 돼 대성불교에서는 명학자 첫 번째로 아래, 신본정 망본봉. 신본정 망본봉. 이것을 알면 대성불교 진리를 끝대로 아는 거예요. 언약가면 짓이죠? 여기서 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명을 말하는 거예요. 보면 망상이라는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망공하는그 방자. 망자. 금왕이라는 망자죠 망은 본래가 창작니고 지극히 깨끗하고 그 자리는 부처의 망자나똑같은 자. 그렇지만 우리 중생의 현실에서는 뭐가 있는 것 같죠? 생사가 있는 것 같고 번호가 있는 것 같고 문명이 있는 것 같고 원죄가 있는 것 같지요. 죄를 지은 원죄. 그러나 그건 없는 거라. 우리가 악몽을 꿀때 꿈을 꿀때 악몽 속에서는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도적한테 쫓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조치보다는 사고를 당하는데 그게 있는 게아니다든잠 깨고 꿈 깨고 보면 은그것 없는 거다. 그와 같이 망은, 망이란 말은 허망, 운명은벌래 없다. 벌레 없어서 텅텅 비었다. 오원이 다 공할 뿐만 아니라 번외 망상까지도 운명까지도다 공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지금 원각정에서 문소보살에게 부처님이 지금 설법을 하십니다. 그 강령을 알았으니까 이따 하면 읽어보면 됩니다. <웃음> 그 다음에 이제 선남자여 문수고사에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3 8대지 38선에 왔습니다. 38선을 넘어야 38선이 무너져야 폭이 납니다. 지금 3 8대지에서돌려가고 지금 분명히 있는 줄로 지금 하고 있으니 통일도 못되고 정신통일을 해야 문명을 벗어납니다. 정신통일이 되기 전에는 문명 벗어나기가 힘들죠. 38선이 언제 무너졌고, 몇년 있으면 아마 무너질 건데, 일체 연애의, 아니, 그거, 문명고, 어떤 것이 문명이냐 해놓고, 현남자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의 모든 중생들이 그 시작을 알수 없는 과거로부터 언제 어느 때부터 했는지 무시겁내고 무시겁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시간적으로 정할 수 없는 거예요. 현지 개벽 이전부터가 바로 무시래요. 비요이 없는 때로부터 오므로. 그래서 모두 무시라고 합니다. 문명도 무시 문명이라고, 보리 열반도 무시 보리 열반이라고 합니다. 무시는 무시할 수 없이 모두 무시다. 라 문명도 무시라는 말을 붙여서 무시 문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보리도 무시 보리, 또 열반도 무시, 열망. 성굴할 때 얻어지는 고리와 열반도 무시고, 성굴하기 전에 중생으로서 공양원 씨, 사방선이 만들어진 있는 것 같이 보인 문명도 무시라그 개념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은 예를 들면, 순금이 되기 전, 그이첫 번에 순금이 아니고 광산에서 금을 해가지고 재해를 해서 그런 광석 찌꺼기를 다 제거해서 100% 그 순금을 만들죠. 그러면 순금은 오리 별반이라면 거기서 이제 순금 아닌 다른 그 혼합된 거, 광석 같은 거, 그런 찌꺼기는 문명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광산 속에 처음에 그금속성도 처음에 같이 동시에 됐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그 광석이나 찌꺼기나 다른 불순물이 순금하고 같이 섞였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동시에요동시기 때문에 순금도 금속성도 무시라고 말할 수 있고 금속성이 아닌 다른 이물질도 무시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은 그래서 열반도 무시고 고리도 무시고 불성자리도 사실은 무시입니다 그가 무시로부터 옴으로 붙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번역을 뭐라 했어요 가지가지 비옥 속에 빠져들게 되었다 비옥한된저 지역의 어, 사장의 어두운 사람이 사방을 제대로 분간 못하는 것처럼 아까 내가 홍산남북 말했었죠 그와 같이 중생과나 지수와 풍 4대로 4대로 된 것을 몸을 말합니다 몸이 지수와 풍사대로 되었기 때문에 어린석대도 자기 육신으로 여기고 육신으로 인해서 생긴 그림자를 자기 마음으로 관주하였던 것이다. 관주라는 것은 보았다는 것이요 마음으로 잘못 본거죠 예컨대 눈이 아픈 사람이 공중 가운데 허공에서 꽃을 보거나 혹은 잊지도 하는 달을, 제2의 달을, 제2의 달 보는 것과 같다.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설명한다면, 사람 몸을 4대 입신이라고 하죠. 4대 입신. 그러니까 사람 몸은 4대 의미오생으로 되었지만, 은 인도에서 불교나 바람교에서는 4대로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지큰 <웃음> 물체로 <웃음> 우리의 것이 사람 4대사대이라고 말그 말입니다. 사람 몸도 사대로 되었고, 또 사람 몸 외에 이 땅덩어리나 세계도 사대로 된 겁니다. 사대는 지대, 수대, 화대, 풍대인데, 사람 몸에 뼈와 살과 피부, 고체는 전부 다 지대라고 합니다. 끝과 같은 섬일이죠. 그리고 사람 몸에 액체가 있죠. 음. 콧물이나 칩이나 소변이나 피나 그것들은 런 수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액체로 된 것은 무구 성분과 같기 때문에 그걸 수대라고 그다음에 사람 몸에 따뜻한 체온 열이 있죠. 열이 식어버리면 사람도 죽는 겁니다. 그것을 화재라고 합니다. 체온, 몸에 대한 열 그래 정열이 정열이 왕성한 사람도 열이 씨가흐르면안 되죠. 정열이 넘쳐 흘려야죠. 그건 다 불기운이요. 불도 된 거고. 사람 몸에 호흡, 신진대사, 피가 돌고, <웃음> 혈액순환하고, 그런 것들은 바람, 바람은 움직이잖아요. 그런 성질로 되었다는 거요 액체, 이건 액체고. 이건 두 가지 기체고, 이건 고체고 그래서 땅은 굳은 성기이고 물은 잡은 성기이고 견질 숙자 불은 따뜻한 난방장치한다는 단성이고 풍은 움직이는 노동성이고 이렇게 견성난동 이러한 성분으로 사람 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 몸을 4대육식이라고 해요 육신이란 건뭔 뜻인가요? 뭐 여섯 동강으로 보아서 육신인가요? 육체라면 육체, 영혼 육체 안 하는 그런 육신입니다. 고기 덩어이 고기 몽. 이렇게 하고 육신은 육신은 멀뚱하고 두손두발 하면은 다 육신이야. 건데 잡어. 사람은 이렇게 하면 관대자 비스하죠아 예? 형체가 그런데 한 남자야, 일생간에 무시로부터 가지가지로 뒤바뀐 것이. 잘못 착각을 이렇게 해서 잘못 본 것이 뒤바뀐 거요. 머리는 위에 있어하고 발은 밑에 있어한데 머리가 위로 가지 않고 밑으로 가고 발을 거꾸로. 위로 간다면 뒤바뀐 거예요. 뭔가 잘못, 잘못 오해나 착각이나 잘못하는 잘못 아는 것은 전도라고 합니다. 뒤바뀐 것이 마치 헷갈린 사람이 방향을 모르는 사람이 사방을 사방 고사를 바꾸는 것과 같아서 동쪽을 서쪽으로 알거나 서쪽을 동쪽으로 알거나 남쪽을 북쪽으로 알거나 북쪽을 법적으로 말하는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와 같이 화방하게 사대를 인식해서 자기 몸으로 되기 본래요 그런 그래요 번영을 아까 읽은 대로지만 그 다음에 육진 양형으로 이 자신 상이라고 나오죠 육진은 영형으로 자기 마음으로 되겠다 사대를 자기 몸으로 되기고 육체로는 자기 몸으로 여기고 정신이죠 육진연형은 육진연형을 가지고 자기 마음으로 여긴다 육진이라고 하는 것은 빛깔 소리, 냄새, 따위를 색성형 미촉법인데 색성형 미촉법을 인식하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육각이고 육각의 마음이 육진연형이예요 육각이 본각은 아니거든요. 빨간이. 지그 육각 작용을 가지고 보거나 듣거나 인식하거나 하는 그것을 자기 마음으로 되니다 그건 진짜 마음은 아니거든요. 가짜마음. 그렇다면 이 몸과 마음제곱 과연 뭐가 있느냐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문명의 실체나 문명이 본래 없는 것도 알수있어 그 자리가 바로 원간입니다. 지금 허망한 육체와 또한 시각, 청각, 시청각 따위 그러한 마음이 아닌 본래의 마음짜리가 바로 원간인데 그 원간은 모르고 시청각 그러한 육지는 연양을 가지고 자기 마음으로 지린다. 그게 잘못되고 한참 잘못된 거죠. 그것이 깊이 병목이 견 공중화와 그제이원이다 그것이 비육한 땐 병든 눈이 눈병난 사람이 허공에 꽃을 보는 것과 또는 제2의 달을 보는 것과 같다. 눈병난 사람은 허공에는 꽃이 없는데 허공에 꽃같이 뭐가 이상한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보이네요. 내가 눈병 한번 나봤어요 핸대집이 저리를 컴하있다 이렇게 뭐가 막 빙빙빙 도는 것이, 실락 같은 것이 둥글둥글하게, 그걸 공하라고 해. 그래. 허공꽃이라고. 공화. 어. 허공에는 꽃이 없잖아요. 공중 누각도 없는데, 허물려 꽃이 있겠어요. 지금은 공중 누각 만들 수도 있죠. 응? 인공에서 창욕 지점에다가, 제2월 달이라고 하는 것은 제1월이라고 나오죠. 제1월 제2월 제3월 불경에서는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제3월이라고. 그러면 제2월은 뭐냐? 여기는 제2월이라고 나오죠? 두 번째 사람한테 눈을 이렇게 눌러서 보면 사람 얼굴도 둘러보이고 셋도 보이고 막보있죠 한도 <웃음> 눈을 이렇게 눌러놓고 보면 이상하게 사람 얼굴이 정상으로 안 보이죠? 본 얼굴, 본 물체 외에 또 제2의 물체가 이중으로 보이는 그와 같은 달을 그렇게 보이는 날을 제 2월이라고 네. 그것은 아, 날모걸이라고 합니다. 눈알을 눌러서 생긴 달 눈병 난 사람도 그렇게 보입니다. 내가 그전에 눈병을 알아봤는데 달이 두 개도 보이고 세 개도 보이고 홍보사생산수님은 노장님인데 지금은 세상 떠나셨어요. 내가 봤을 때, 28년 전에 거기서 강화하고있었는데그 시님은 나를 보고, 저, 저, 하늘에 달이 몇개 보인다고 그래 하나로 보인어요 나는 세 개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 들고 가지고눈이도아니고 눈이 좀 흐리듯이 하니까, 달 하나가 세 개로 보인다고 그래요. 그건 제2월이 아니라 제3월도 아닌 확대비를 본 거예요. <웃음> 그게 잘못 본 것을 제2월이라고 하고 또한 잘못 본 것을 흑공꽃이라고 해요. 흑원꽃도 눈이 병들 때 눈병이 났을 때 어떤 흑공꽃이 보이고 또 눈병이 났던지 눈을 눈났던지 할 경우에 제2월이 보이고 비율을어있게 잘했죠 부처님이 발변자요 말씀도 참 잘하세요. 그야말로 사자국를 하시는 분인데 열반경에는 비율은 800가지나 들었대요어찬가지 우리는 한 10가지 비율 듣기도 힘들죠. 800가지 비율들요 그중에 꿈과 같다, 허공 꽃과 같다, 또는 물거품 같다, 기술 같다 그런 식으로 팔백 비율로 든다니 보통 사람, 이고금에봉서고금에 부처님같이 그렇게 비율을 많이 등장시켜서 설법하시는 분도 없어요. 말에 지 800명 이름 지키도 힘들어요. 8 0 비율을 겸다니 엄청나요. 그래서 나는 감탄했어요. 선남자여, 서공에는 참으로 꽃이 없거나 봉화가 없는데 윤병 난자가 허망이이 고집을 한다. 허공꽃이 있는 것처럼 전남자야 실로 허공에는 아무런 꽃도 없거나 은병이 난 중생이 망령되게 허공꽃에 집착하는 것이다. 이처럼 어리석게도 허공꽃에 사로잡혀 비단 허공은 자성에만 미혹한 게 아니라 또한 저 꽃이 실제로 피는 꽃마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다. 중생각이와 같이 환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생각 가운데 뭐요 부침을 거듭하게 되므로 그만 뭐요 생사 가운데 부침을 거듭한다는 말무엇입니 부침이 뭡니까? 나는 모르겠네 거듭하게 되므로 문양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권양기 이렇게 보니까, 번역이, 시원시원하게 번역을 잘못해. 내가 번역을 수십 년 했기 때문에, 번역 잘못하면 내가 수정하고 하는데, 번역이 조금 서툴해. 그 말이 제대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본문대로 내가 해석을 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허공에는 참으로 꽃이 없거든. 은병, 난사람들이 허공꽃이 참으로 있는 것으로 허망하게 허망하게 고집하나니 허망하게 고집하기 때문에 함으로 말미암아 이 허공은 자체성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허공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저 진짜 꽃이 생기는 것까지도 모르고 있다 허공꽃하고 진짜 꽃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되죠 허공꽃은 가짜 꽃인데 가짜 꽃은 없는 건데 있는 것으로 아는 사람은, 진짜 꽃이 있는 것도, 진짜 꽃도 잘 모르는 사람이죠. 유착하여 이로 말매에 서 사망하게 생사에윤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사의 윤회가 있다고잘 몰라가지고, 아는 게힘이라야 알아야 연장을 하죠. 저저 그 경에 그런 말이 낯선 비구경 낯선 비구경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죠 알고 교회를 지은 사람도 있거니와 모르고 교회를 지은 사람만 용서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몰랐으니까 교회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알고도 교회를 지은 사람이 더 나쁘지 않느냐 그렇게 그 반려사에서 대화에 렇게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나선 미국 말씀에 그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죄 짓는 것을 합리화시켜서 정당한 걸로 얘기지만 죄를 설령 짓더라도 알고 짓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이유이지만 뭐냐면 알고 짓는 사람은 피할 길도 안다니다 모르고 짓는 사람 피하는 방법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짓는 것도 안 좋지만, 그래도 아는 것이 모르 것보다 낫다. 요즘 사람들 뭐 법을 잘 알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 법을 많이 피하고 나쁜 일도 많이 하는 수가 있지 않아요? 모르는 것보다 조금 나았는지 그런데 비유를 그렇게 하셨어요. 낯선 비국께서. 뭐가있냐는농광고에걸거리 달궈진 달구, 뼛덩어리를 모든 사람 덥석 잡으면 크게 화상을 받는다 그러나 저 달궈진 뼛덩어리를 만약에 덥석 잡으면 큰 화상을 입을 줄 아는 사람은 잡기는 잡아도 슬기롭게 찌대로 잡든지 여기다가 물묻혀가고잡더니 그렇게 하면 화상을 적게 당할 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아는 게 낫다는 거예 그렇기 때문에 문명이 어떤 것인 줄 알아야 돼. 또 문명이 본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걸 알아야 돼.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문술장에서는 부처님이 문명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시면서 토봉꽃과 같고 제2의 달과 같다. 늑대 난 사람이 잘못 본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 몰랐기 때문에, 불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사윤례가 있다는 그 말씀이죠. 결론은 이 말입니다. 어? 불각으로 인하여 보호를, 마음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사윤회가 있다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보호를 깨닫든지 마음을 깨닫든지 대각을 입으면 생사윤회가 끊어지는 거죠. 동시에 문명도 없어지는 거죠. 악몽에서 깨나야그 악몽 속에서 보통 받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꿈 속에서는 진짜 자기 구실을 못해 그렇죠. 꿈을 깨고 보면내가꿈 속에 못난 짓을 했던 거 하는 그런 생각이 나오죠. 분명히 자기 방 안에 편어한 침대 위에서 누워 잤는데 꿈에는 그렇지 않거든. 나한테 다니는 보좌관테 쫓기고. 온갖 고통을 받고 다 그게 진실입니까? 진실함이죠 운명도 그와 같다.